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현재 비밀의 여자는 정겨울의 복수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겨울은 서태양의 집에서 주애라의 범행 이 담겨있는 usb를 계속 찾겠지만 그건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만약 usb를 발견한다면 사실상 드라마가 완결되는 것이니까요. 나온다 해도 또주애라한테 뺏기는 전개가 나올 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쪽에 집중하지 말고 100부작이 넘는 길고 긴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서 앞으로의 내용 전개는 정겨울이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스토리로 진행시켜서 주에라와 남유진을 거짓골로 만드는 그런 통쾌한 스토리가 나오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정겨울이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작품 초반에 정겨울은 집안에서도 회사의 중요한 기획을 만들어내서 남유진에게 전달했던 장면이 있었죠. 정겨울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yj그룹은 주애라가 기획팀장으로 승진한 상태입니다. 정겨울도 기획을 잘했고 주애라도 기획을 담당하다니 작품 캐릭터 설정에서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정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애라는 남만중의 눈에 들고 싶어합니다. 남만중만 오케이하면 재벌집 며느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남만중도 아무리 정겨울을 아끼지만 겨울이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손자 남유진도 장손으로서 대를 이어야 하니 마냥 정겨울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남만중 본인의 건강도 점점 안 좋아 지고 있으니 말이죠. 결국 남만중은 고민을 해볼 것입니다. 주에라를 손주며느리로 드리는 것에 대해 말이죠. 주에라는 남만중에게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더욱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아주 큰 기획을 진행해서 중요한 계약을 따오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약 입찰을 따내려는데 눈앞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려고 할때 어떤 신생회사 에게 계약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오세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정겨울이 직접 차린 회사였 죠. 주애라는 정겨울에게 대형 프로젝트 입찰을 패배하며 남만중의 눈에도 들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남유진의 애인이라서 빠르게 승진했다는 소문이 돌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혜라는 분노하겠죠. 지금도 회사에서 친구를 배신한 더러운 유부녀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능력을 보여서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을 일제히 무마시키려고 했었던 건데 이렇게 되면 나쁜 소문들이 더욱 강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거기다 재벌집의 며느리로 등극하는 목표 달성이 머지 않았었는데 최종 시험에서 남만중의 눈에 들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주에라는 패배감을 안겨준 정겨울에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정겨울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정겨울은 오세린의 모습으로 이제 남유진에게 다가갑니다. 바람둥이 남유진은 정겨울에게 반하게 되죠. 주에라는 정겨울에게 능력의 싸움에서도 패배하고 남유진도 빼앗기며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으며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정겨울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주에라의 고통은 시작도 안한 것이에요. 정겨울은 점점 주에라의 목을 조여나가며 철저하게 파괴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에라가 중요계약을 따내서 남만중의 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두에라와 남유진이 갈라서며 감옥에서 썼고 정겨울과 오세린의 복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